안녕하십니까 TV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안강읍 대동네에 있는 한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기화가 멋지고 색가래가 예쁜 집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매매할 본체입니다. 기화로 되어 있고 아래체입니다. 대문입니다. 아주 멋진 대문입니다. 석가래가 아주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아래체가 모두 색깔이가 아주 예쁩니다. 마루입니다. 본체에 들어왔습니다. 수리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과 현관문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창이 아주 커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석가래가 아주 예쁩니다. 주방입니다. 싱크대가 아주 새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화단이 보입니다. 대문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안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뒤쪽에는 농과 산이 있습니다. LPG 통과 기름보일러입니다 아래체로 가보겠습니다 석가래와 기화가 이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체방입니다 아래체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래체방입니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한옥문입니다 대문과 주차장입니다 대문이 아주 멋있습니다 마당에 화단이 있습니다 앞쪽에 창고가 보입니다 창고는 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07제곱미터 12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어에 접해져 있으며 국어를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은 단독주택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한 일은 장금일로부터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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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